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화학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유기화물 그러면서 왜 탄소하고 수소만 가지고 설명을 하냐 하면 이게 제일 간단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여기에서 이제 더 복잡해지면은 산소가 들어오고 질소가 들어오고 인이 들어오고 황이 들어오면은 더 복잡해져요. 그럼 이제 탄소와 수소만 가지고 화학 결합을 만들어 가지고 물질을 만들고 나중에 뭐 질소, 산소, 황, 인을 도입을 하면 돼요. 똑같은 그 룰을 따라 가지고 결합만 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들으는 겁니다 표 여러분 교제의 표2에 1에 보시면 나와있는 물질들이 이름이 우리가 이 이름은 좀 알고 가야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이든지 이 이름이 나오면 머리 속에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것이 표이의일의 탄화 연속사슬 타라수소 그리고 나와있는 물질들이 열가지 종류가 지금 표에 나와있어요. 그 이름이 이름을 하나하나 한 열가지 정도는 불러보려고 그래. 이게 이 이름이 아마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거야. 못들어봤다면은 자이 이름 가지고 이제 머리에 좀 떠오를 수 있도록 기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외워라 이런 뜻은 아니야. 외워라 뜻은 아니고 자 이름을 한번 몇번 이렇게 들어보고 나면은 나중에 저절로 어, 이해가 될 거야. 제일 처음 CH4 영어로 METHANE -E, 끝에 ANE가 A인 이렇게 끝납니다. 발음이 a 메테인, 그다음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펜테인, 헥세인, 헥테인, 옥테인, 노네인, 데케인 이렇게 이름이 불러서요. 끝에 a-n-e로 끝난다는 얘기는 포화 탄화수소다 이얘기예요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으로 있으면은 끝에 이중 결합으로 E-N-E로 끝납니다 알켄이라고 그래요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으면 Y-N-E로 끝납니다 카인 이렇게 끝납니다 알카인 이렇게 끝에 발음이 단어가 끝나면 아 삼중결합 가지고 있다 끝에 E-N-E로 알켄 그러면 은 이중결합 가지고 있다 끝에 A-N-E로 알케인 알케인, 알켄, 알카인. 자 이렇게 이름만 딱 봐도요, 이게 뭐 무슨 물질인지 감이 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이름을 한번 불렀어요. 그 불렀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말로 이제 내가 읽어볼게요. CH4, 메테인 그니이 메탄, 메탄 가스입니다. 메탄 가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 두 번째 에테인, 에탄 가스예요. 세 번째 프로페인, 프로판 게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판 게스 그다음 뷰테인. 영어식 발음은 뷰테인이고 우리 말로는 부탄, 부탄 게스입니다 부탄 게스 우리 많이 쓰잖아 캠핑하고 할 때. 굽겠습니다. 그다음 나오는 게 펜테인. 자, 여기서부터 펜탄, 펜탄, 핵산, 헵탄, 옥탄, 노난, 데칼, 이릅니다. 그러면 핵사, 그러면은 여섯 개,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여섯 개, 다섯 개는 펜타, 그럽니다. 펜타곤, 그러면은 오각형을 펜타곤이라고 해요. 핵사곤, 가면은 육각형입니다. 헵타, 가면은 일곱 뜻입니다. 옥타 그러면은 여덟 뜻입니다. 그다음 노나 이카면은 아홉 뜻이야. 데케인 데카 그러면 데카 그러면 열개 뜻입니다. 자이 우리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탄소 숫자가 나오고 끝에 이름 끝나는 게 이게 포화 탄화수소인지 이중 결합을 가졌는지 삼중 결합을 가졌는지 이름만 딱 보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 이 어떤 물질이다, 그러는 게 그려지면은 좋겠다. 아시겠어요? 자, 이걸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쭉 나가는 것이, 에, 이성질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성질체 다시 여러분들 교재에 40페이지, 41페이지에 넘어오세요. 40, 41페이지에 보시면 은 이에 이 분자식과 구조식 그리고 이성질현상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내가 내 이름을 가졌는 사람이 자 이성호라는 이름을 가졌는 사람이 나 혼자뿐일까 우리나라에 아니면 전세계에 나 혼자만이 아니죠 이성호 이름 가졌는 사람이 아마 수백 명될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 서치만 해도 그 정도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름은 이성호지만은 사람은 다 달라. 그렇죠? 다른 사람이야. 바로 이런 경우야. 자, 물질을 나타낼 때그 물질이 어떤 분자로 되어 있는지 분자식을 써서 물질을 이름을 붙이자 자 분자식은 쓰면 분자식은 동일해요 분자식은 동일한데 실제로 물질이 달라요 실제로는 다른 물질이야 자 이런 물질 이름을 우리가 이름을 뭘, 무엇으로 불렀나 하면 은 이성질체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 이성질체 영어로 아이소모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아이소모 다시 말해서 동명이인이야 동명이인. 자기 이름 오직 유일한 나 혼자이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한번 손안 들어보세요. 자기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졌는 사람이 동명이인이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명이인이다 그러는 걸 이름으로 서는 구분이 안 된다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 뭐로 구분을 해야 되나? 사람 같으면 무엇으로 구분해야 되나? 우리 대표. 홍병헌이란 이름, 유일한 이름은 아니죠. 동명인 이 존재해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는 거? 외형적으로. 어, 외형적으로. 지문. 지문. 아, 그거 확실하다. 그 지문 이거 일일이 다 찍어서 그 확인을 한다는 건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러면은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문자화 되어있는 숫자화 된뭐 데이터가 있다 주민등록번호잖아 맞지? 주민등록번호 딱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있을 수가 없어 그와 같이 동명이인 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럼 여기도 이성질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까? 응? 저, 팀별로, 저 이거 답을 하고, 답을 맞추면 넘어가고, 이거 못 맞추면 여기서 한참 우리가 또 설명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같은 테이블에 한 팀이다. 어떻게 구분할까? 이 동명이인을, 동명이인을, 아까 그 사람 동명이인은, 이름은 똑같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딱, 다 달라. 그럼 구분 바로 돼. 이성질체는 어떻게 구분할까? 자, 빨리 답을 찾아내시고, 자, 발, 답을 찾아내는 저는 손들로 발표해 주민등록번호가 뭐냐면 분자식으로 써서는 똑같해. 그런데 구조식을 써보면 다르다 이 말이야. 자 구조식 오케이 자 구조식 분자식으로는 동일했는데 구조식을 써보면은 구조식으로 구별 가능하다. 그러면 은 이제 여러분들 물질을 혼자 식만 써서는 안 된다. 구분 못한다. 동명이인이 있어서. 아이소머가 있어서. 구조식으로 쓰는 것을 습관하세요. 구조식. 자, 그럼 구조식에 대해 가지고 구조를 쓰는데 이게 2차 평면에서도 실제로 물질은 3차원 입체 공간에 어떤 저저 물질이지만 은 우리가 그걸 종이 위에 아니면 흙판 위에 2차원 공간에 표현을 해도 우리가 육안으로 아 저게 물질이 다른 물질이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 구조식으로 쓸수 있는 이성질체가 있고요. 도저히 어떤 흙판에 종이 위에 그려서는 이게 물질이 같은지 다른지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3차원 입체 구조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40, 41페이지에 바로 구조이성질체하고 입체이성질체 이렇게 구분을 했는 겁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이성질체가 다르다 그러는 것을 잘좀 이해를 하시면 이제 물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물질에 대해 물질을 다뤄야 되는데 물질 성질이 어떻게 달라지냐 구조식을 써줘야지 분자식으로서는 완벽하게 설명을 못해요 이제 습관화를 어디까지 분자식 단계에서 머물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구조식 단계까지 좀 들어가자. 그래야만 물질에 대해 설명이 됩니다. 자, 그얘기예요 그러면, 자, 2장 이제, 자, 설명이 됐고, 그 다음 나와서, 자, 2장에서 우리가 하나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저 뒤쪽에, 여러분 교재 64, 65쪽에. 자, 오늘, 오늘 실험을, 실험은 사실 힘들 수 있는데, 이론적 베이스를 갖추는 게, 물질의 그 어떤 물리적 성질인데, 자, 64페이지에 이의구 탄화수소 구조와 물리적 성질과의 관계. 자, 모든 물질은 온도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앉아 있는 그철 책상이, 철이 지금은 현재 이 실온에서는 단단한, 단단한 고체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 철이 온도를 올리면 녹는 점이 있습니다. 철이 녹는 점이 녹는 온도가 몇도 정도 되면 녹느냐 그러니까 철을 저렇게 우리가 어떤 다른 모형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녹여야 되잖아철 녹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가 고체이지만 온도를 올리면 녹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녹는 점 그다음 또 끓는점이 있어요. 끓는점 이상 온도에서는 액체 상태가 아니고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물리적인 성질로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존재하는데 하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녹는점과 끓는점과 분자량 사이의 이 관계를 쭉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65페이지의 그림 2의 9를 보시면 은 좌측이 고체 상태입니다 거기에 에 구슬같이 표현되는 게 분자 하나하나 표현입니다 고체 상태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조밀하게 결합력을 가지고 뭉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열을 가해서 가열을 하면 은 녹아집니다 책 보세요 책 65페이지에 자 여기에 고체 상태가 이런 이런 분자, 분자 사이에 아주 조밀하게 밀접하게 이런 인력을 가지고 결합되어 있는데 열을 가하면은 열을 가하면 녹아요. 녹으면서 분자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멀어져요. 분자와 분자 사이에 어떤 작용하는 힘은 고체보다는 액체가 훨씬 느슨해집니다. 그러니까 액체가 유동성이 있어서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열을 더 가하면 바로 끓습니다. 끓는 점이 나옵니다. 끓는 온도 이상으로 가면은 더더욱 거리가 멀어지는 기체 상태가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어, 물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체 상태입니다. 얼음이, 얼음. 그 다음, 얼음이 녹아가지고 녹는 점, 0도씨 1기압, 1기압일 때0도씨에서 자, 얼음이 녹아요. 그럼 물이 됩니다. 자 물이 100도씨, 1기압에서 100도씨 온도 올라가면 수증기로 이와 같이 기체로 갑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얼음과 물과 수증기가 동일한 물 분자들입니다.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이 간격이 늘 멀어졌기 때문에 인력이 약해졌는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물 분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화학적 변화가 아니에요. 온도에 의해서. 자, 이와 같이 모든 물질은, 물질은 고체, 액체, 이 기체 상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 증류방법이라는 방법을 나중에 자주 쓸 겁니다 여러분들 증류수 증류수 그러는 거 들어보셨죠? 증류수가 뭡니까? 물을 증류해서 얻은 깨끗한 상태의 물을 증류수라고 합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물을, 액체 상태의 물을 끓는 점 이상의 온도로 기체 상태로 만들어서 그 기체를 냉각하니까 다시 액체 상태의 깨끗한 정류수를 얻을 수 있잖아. 그 방법을 증류한다고 그래요. 자, 증류하는데 증류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각각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있는데 이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어떤 분자량과도 관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조와도 관계가 되어 있다. 이 얘기에요. 자, 이 관계를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66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66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관계를 설명한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자, 여러분 책을, 가지고 한번 제가 읽을게요. 자, 66페이지에 B, 녹는 점, 끓는 점및 분자 구조 나와 있습니다. 자, 끓는 점은 탄화수소 사슬의 가지치기에 따라 감소한다. 그러니까, 가지가 많이, 가지, 가지를, 가지, 그래, 가지를 많이 가졌다. 그러니 그래. 가지는, 분자를 더 조밀하게 만들고 표면적을 감소시킨다 언드라인 하시고요 자 표면적이 작을수록 분자 상호간 인력은 더 작아진다 결론적으로 가지분자는 가지 없는 비슷한 분자량의 분자보다 끓는점이 더 낮아진다 더 낮아진다 그런데 왜 낮아지느냐. 그 얘가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이네요. 자, 펜탄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 녹는점이 영하 160도, 끓는점이 36도입니다. 그런데 분자식은 같아요. CH3 그리고 겹가지가 하나 나와 있는 것과 두개 나와 있는 것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녹는점이 160도에서 130도 영하, 영하 130도 영하 17도 녹는점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 끓는점은요. 끓는점은 36도에서 28도 9.5도로 내려갑니다. 자 끓는 점 격까지가 나면 끓는 점은 내려가고 녹는 점은 올라갑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위쪽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계를 우리가 구조식을 가지고 서보면 구조식을 가지고 서보면 이와 같이 물리적인 성질도 달라집니다 자, 이걸 우리가 나중에 물질을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구조식과 함께 연결해서 설명을 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잠깐 잠깐.